그리고 기프티콘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지금 오픈했습니다 을 그래서 어 스타벅스, 도미노, 롯데리아, 투썸, BHC 이렇게 기프티콘을 어 CRO 그 토큰으로 결제를 할수 있고 어 크리프터닷컴 앱에서 결제할 수 있고 어, 10%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10% 할인된 가격으로 기프티콘 사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3개월 언 상품 또는 크리프터닷컴 앱 거래소에 예, 만 CRO 이상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카드 발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 발급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세랑도 연관이 돼요 과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세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은 내가 만약에 샀어 음. 최초의 이제 구입 시점이 있고 만약에 어떤 그리플을 샀다고 쳐봐요 네. 리플을 지금 600원 정도에 사서 어 갑자기 막 천 원이 됐어. 천 원이 됐어. 그럼 수익률이 한 50%, 60% 될거 아니에요. 50%, 60% 되는데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되는 게 빠지는 거야 세금에서는 22%가 빠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크리처 타격을왜 계속 보고 있냐면은 이 과세를 한 거에 대해서 어, 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과세 때리는 건 아니거든. 양도시점에 과세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을 산 다음에 팔고 나서 원화출금을 할때 이제 그때 과세를 매긴 다음에 자기가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는 거야 소큰 자체로 들고 있어 그런 다음에 리플을 크립토닷컴으로 보내 크립토닷컴으로 앱 보내 요 그런 다음에 카드를 만들어서 이거 불어난 그 자산 자체를 그냥 결제로 쓰는 거야 지금은 원화로 바꿔서 그거를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다시 풀리고 어이 가맹점들은 지금은 그 기프티콘 가맹점만 말씀드린 거지 만약에 비자카드라든지 일반적인 그 결제카드, 크레딧카드가 다시 뚫리게 되면 은 이거는 과세를 어 벗어날 수 있는 과세 굴레에 해방될 수 있는 예, 한줄기빛입니다 빛. 이거 계속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줄기빛입니다큰 나무님이 지금 물어보신 건데 어, 카드 만들면 세금 안계게수 있는 거 맞,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과세는 양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팔지만 않으면 양도차익의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제 쓰는 것까지 그 과세가 되는 되는 그 제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어, 일반적인 그 투자방법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서어 뭐 300원에 사서 600원에 팔았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진 신고 한 금액만 지금 과세를 하는 의무를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내년부터.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양도 차익을 실현을 안 하면 돼. 그냥 어 리플에 대한 가치가 알아서 오른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리플을 크립토닷컴 앱으로 보내.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 앱에서 c r 로로 바꿔. 그 다음에 이걸 쓰는 거야. 제가 왜 크리터닷컴을 계속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이거 빨리 풀려야 됩니다. 네, 올해, 올해 안에 좀 풀려서 카드 발급 미리 받아놔야 돼요. 어쨌든, 이거, CRO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카드 발급할 때. 그때 제가 할때 당시만 해도 이제 200만원이었는데, 어, 뭐,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이거는 어, 어차피 스테이킹이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CRO 스테이킹 박아놓으면은, 예, 가격이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예, 뭐 오르든 내리든 이건 그냥 조건이고 어쨌든 시아로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스테이킹 하는 조건으로 카드 발급 받아서 이거를 예, 이제 쓰는 겁니다. 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과세랑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슈고요.